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 6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리 문답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첫 번째 질문이었지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란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 위로가 필요한 게 인간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뿐만 아니라 구원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답이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이 그렇게 구원에 목말라 하는 존재라면 원래부터 그렇게 무언가가 결핍된 존재란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 만드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라 했는데 그때 그가 실수하신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라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낳은 자식들에게서도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왜날 이렇게 낳으셨나요? 왜 나는 아빠의 멋진 모습을 닮지 못하고 엄마를 닮았나요? 결혼을 안 해서 모르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자식들에게 뿐만인 아니겠지요? 우리 자신만 살펴봐도 우리 인간이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는 라 생각은 좀처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만 해도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들리는데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어떻게 그걸 좀 준비해 놓지 않았나 좀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혹 눈앞에 산사태나 해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또 힘을 합친다고 해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이것밖에 안되는 거였습니까? 처음부터 좀잘 만드시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인간에게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다면 구원이 왜 필요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위로가 결핍하고 또한 구원이 결핍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아시는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의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의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인간은 사랑과 용서, 믿음과 일치, 희망과 광명, 기쁨과 위로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리문답은 오늘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지요. 원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고 인간은 그러한 풍성함과 완전함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그것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실수를 지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회복되어야 할 앞으로의 원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요. 그 형상이란 참된 의의와 거룩함인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지요. 곧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창조주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완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온전하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고 돌아갈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이에서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하고 계시지요. 왜날 이렇게 잘못 만들었는가라는 그 손가락질 말입니다. 그러나 요리 문답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은 아니지만 교회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인간이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발견한 그러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은 원망 속에 빠져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리 문답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